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웃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공제해드린대로 우리 이제 일찍 오셨으니까 일찍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원래 빅데이터 수업할 때 시간이 짧아서 빅데이터 플랫폼들은 막 상세하게 다 하나씩 보면서 넘어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일찍 와서 한번 여러분들 원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그걸 한번 뒤져보든지 아니면 어 제가 뭐 봐서 여러분들에 도움이 될 만한 플랫폼이 있으면 소개해드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볼까 해요 제가 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얘기가 없으면 제가 알아서 정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해드릴게요 어, 그렇게 해서 어, 매주 가능하면 1시 반부터 한 20분 정도 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라는 플랫폼이에요 오늘은 네,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는 라 플랫폼인데 어,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정보시스템 상권 또는 상권분석서비스 이렇게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이렇게 검색하면 길이가 길긴 하지만 길긴 하지만 이렇게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무소 서비스 관련된 플랫폼이 나와요. 자 그리고 컴퓨터가 없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돼요. 태블릿도 다 돼요, 여러분. 똑같이 앱은 없지만 소상인, 소상공인 정보시스템처럼 앱은 없지만 어,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똑같이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모바일용 사이트로 작게 나오니까 이용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바까지의 상권분석 서비스를 들어가면 그러면 회원이냐 비회원이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회원가입해서 이용하면 좋겠죠 회원가입해서 이용하시면 어, 3D분석부터 몇 가지 더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비회원을 하시더라도 거의 90% 가까이 이용이 다 가능하니까 내가 회원가입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비회원으로 쓰셔도 돼요. 회원가입 싫으신 분들은. 야.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잘 나왔나요, 여러분? 뭐,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스물스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창업신호등 보이세요? 창업신호등? 예, 네, 창업신호등 보시면, 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볼수 있고요. 3D 입지 분석은 회원가입해야 볼수 있어요. 회원가입해야. 네. 창업시효동은, 뭐,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어 창업하려는 지역이, 어, 디라고한번 볼까요? 혹시 뭐, 노원 쪽에서 창업하시면 계시나요 자, 노원에서 내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노원에서 내가, 잘 보세요, 여러분. 외식업을 창업한다. 외식업 중에서, 제가점을 하겠다, 양식 음식점 하겠다, 일식 음식점 하겠다, 정할, 정할 수 있죠. 그죠? 정한 다음에 검색 버튼을 딱 누르면, 우측에 우측에 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노원구에서요. 자 서울시 전체랑노원구에 비교하면서 보여드려볼게요 일시금 시점이 1년 안에 생존율이 1년 안에 생존률이 어, 2019년도에는 한 60% 됐고요. 2020년도에는 64% 정도 됐는데 지금 한 84% 정도 된다네요. 그리고 2년, 2년 동안 생존률이 한 50% 된대요. 3년 동안 생존률이 42%, 4년 동안 생존률이 26.2%래요. 5년 동안 생존하시는 확률이 32%라니, 그죠? 이해, 이해됐나요? 그리고 평균 영업기간이 최근 10년 기준으로 한 3년이 안 되네, 그죠? 뭐냐면, 이 업종은, 일식점은 창업을 했을 경우에, 이 노원구에 창업했을 때, 어, 영업해가지고, 거기, 운영하신 운영까지 하는, 그,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한 3년 정도? 평균 3년 정도 하면은, 폐업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럼 다른 업종을 잠깐 보면 중국집 볼까요? 중국집? 중국집을 보게 되면, 중국집은 생존율이 높죠. 그죠? 5년 정도 지났는데도 한 40% 가까이 생존율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업종에 따라서 당연히 생존율이 틀려요. 그죠? 즉 뭐냐면 이 창업신호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녹색불 빨간색불 노란색불 하는 것처럼 이 업종이 그 지역에서 창업했을 때 생존하는데 위험한지 아니면 정상적인지를 연도별로 어그 다음에 연차별로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간단하면서도 심플하죠. 어 간단하면 서 심플해요 여러분. 이 자료도 고객들하고 상담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캡처해서 쓰기도 굉장히 좋죠. 이런 거는 여러분 거기 없는 거예요. 상권정보 시스템에. 그러니까 여러분 상권정보 시스템 하나만 이제 우리 제가 계속 이제 올리시면 얘기하지만 상권정보 시스템 하나만 하면은요 거기에 딱또 어떻게 돼요? 우리 여러분 데이터가 오래 빠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 한 지역의 같은 업종을 분석하더라도 이렇게. 어 서로 다른 플랫폼들이 있으면 각자 분석해보시면 돼, 각자. 그러면 좀더 보완이 잘 돼요. 어, 분석하실 때 보완이요. 큰 틀에 대한 플랫폼 분석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기상도는 하나, 둘, 세 개까지만 오픈이 되고요. 네 번째 할 때는 하나를 지워야 돼요, 여러분. 동시에 세 개까지만 볼수 있어요. 다른 걸 보고 싶으면 하나를 지워야 돼요, 여러분. 동시에 세 개까지만, 이해 되셨죠? 네. 그런 내용이고, 뭐, 상권 활성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상권이 활성화 지수가 어떻게 됐냐라는 건데, 어 만약에, 강남을, 강남을 기준으로 잠깐 볼까요? 강남을요? 네, 강남을 기준으로 잠깐 보면, 강남은 지금 10등급으로 나오죠. 그죠? 네, 등급이 가장 높게 나오죠. 그죠? 다른 지역을 잠깐 보게 되면, 만약에, 어, 도봉구를 볼까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등급으로 나오네. 그죠? 제일 안 좋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어, 어디로 볼까요? 어디로 성동구 아니면 성북구 성북구로 볼까요? 성동구로 보면 성동구는 어, 또 이것도 3개네 그죠? 네. 성동구는 한 5등급 정도 나오네 그죠? 이렇게 어, 플랫폼에서 지수화 시켜놔서 보여주는 건데 참고만 하시면 돼요 솔직히 이게 엄청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등급을 만들어 놨고 지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어느 정도 지표에 대한 변화들이 있는지 조금씩 참고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머지 관광 활성화 지수는 볼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전혀 의미가 없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3d 지분석 로그인 해야 되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죠 그죠 지금은요 네 나중에 로그인하고 한번 보시면 돼요 서울상권 검색이 있고 내 점퍼 검색이 있죠 보이세요 여러분 어, 두개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서울상권 검색은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안 쓰. 일단 어, 조금다가 시간이 되면 볼게요.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저랑 같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내점포 분석이 내점포 분석.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점포 분석을 들어가면 들어가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현재 위치를 찍어주죠. 여러분들이 이제 크롬으로 아 어,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위치 승인하라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위치 승인하는 메시지를 딱 찍어주면, 알아서 자기가 현재 위치를 찾아서 찍어줍니다. 거의 대부분. 이해됐죠, 여러분?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거냐, 그러면. 음, 현재 위치를, 네, 엉뚱한 데 찾아주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뭐라 해야 돼요? 업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위치도, 뭐, 위치도, 일단 위치를 먼저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업종을 서비스업에서 뭘 해볼까요? 아니면 외식업으로 계속 할까요? 외식업에서 중국집? 한식집? 중국집? 네 중국집 할까요? 그리고 사용자 영역 보이세요 여러분? 반경 나오고 다각형 나오고 종류가 있죠 그죠? 반경은 내가 그냥 원하는 범위를 찍기만 하면 알아서 그려주는 거고 다각형은 내가 딱 원하는 범위를 탁탁탁 그리는 거죠 그죠?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300m니까 이거를 내가 직접 입력, 몇 메다를 입력하지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300메다 되어 있으면, 내가 분석하고 싶은 데 있죠? 가서 그 분석하고 싶은 건물을 클릭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알아서 300메다가 꺼져요. 여기까지는 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못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웃음> 죠다보의 하시죠, 그죠? 여기서부터 못 쓰더라고요. 저는 상상을 못 했는데, 여기서부터 못 써가지고, 어떻게 써야하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자, 보세요. 네. 어떻게 하냐면 끝났어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 손댈 게 없어요.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업종 분석 매출 분석 보이세요? 네, 이거 그냥 누르면 돼요. 여기 업종 분석을 누르면 알아서 동그라미 친 부분에 업종 분석 데이터가 나와요 그냥. 이해됐나요? 매출 분석 누르면 여기에 매출과 관련되는 게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 요일별, 우리 저기 뭡니까? 상권 분석하는 것 보다요, 상권 정보 시스템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분석돼서 나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상권 분석 정보 시스템은 약간 좀, 어, 좀 듬성한 크게, 그죠? 어, 큰 덩어리로 이렇게 분석해서 나온다 그러면, 어, 여기는 좀 더,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나온다고요. 더 세밀하게.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확실히 도움이 돼요. 어, 자료 만드시는데. 인구 분석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 연령대별, 시간대별, 요일별,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도 마찬가지죠. 지역이 배우지, 금액들도 쭉나오면다 인디시스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만들었는데, 다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눌러야 될지 몰라서 못 찾았다는 얘기죠. 어디를 눌러.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다시 다른 데로 가고 싶고, 다른 거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심플해요. 여기, 중앙에 보시면 두줄 보이시죠? 두줄 요거? 이두 줄을, 꾹 누르고 내리시면 돼 이렇게. 이 누르고 또 올리면 올라가요 이렇게. 이거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웃음> 설명을 안 부려도 잘이해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스마트폰에서 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할 때도 똑같아요,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스마트폰도 보면은 지역 업종을 선택하고 내가 그 동그라미 클릭했잖아요, 그죠? 어, 위치까지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할 필요 없고 밑에 글자 있는 거 클릭하거나 밑에 있는 거이두 줄을 위로 올리면 돼요, 여러분. 그럼 스마트폰에서도 똑같이 그게 분석이 돼요, 스마트폰에서도.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요렇게해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기본으로 설명드렸어요, 됐죠? 그다음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근데 의외로 이거를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건 저를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 그러면 왼쪽에 보면 점포 이력이라는 게서 보이세요? 점포 이력 여기 점포 이력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여기에 여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선택 업종이라는거 보이세요? 이렇게요? 선택 업종 이 선택 업종을 탁 누르면요 은이 동그라미 친거 안에 중국집이 몇개든지 나와요 그리고 그 이걸 클릭하면 이 중국집 이 이름하고 다 나와요 언제 영업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뭘 봐야 되냐면 이거 볼때 중개업소를 찾을 때 쓰라고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사무실, 사무소 있잖아요. 그거 찾을 때이 방식을 쓰라고요, 여러분. 동그라미를 딱 그려놓고 또는 다각형을딱 그려놓고요. 그 안에, 이해되시겠어요? 점포 이력을 클릭한 다음에, 점포 이력을 클릭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 그죠? 네. 선택업종이죠, 선택업종. 이 선택업종을 선택해가지고, 이 동그라미 침간이 어디, 어디, 어디에 어떤 중개업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보실 때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음식점이 됐던, 아니면 중국집이 되었던 커피 전문점이 됐던, 그런 거를 주변에 경쟁업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또한 번에 알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중국집 포화 상태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웃음> 이 정도면 뭐, 한집 걸로 한 집이 이제 중국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 항상 제가 데이터에 오류에 빠지지 말라 그러죠 요즘에 이제 중국집이라고 검색해도 여러분 그 중국집이 딤섬 전문으로 하는데 이해되시겠어요? 중짜장면 안 팔고 만두만 전문으로 판매데도 중국집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고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래서 여기 보면 상권 영역 점포 이력 시설물 이런 단위들도 나중에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재밌는 얘기들이, 재밌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들이. 그러면 이게, 어, 주 중에, 여기 상존 인구라든지, 상존 인구 길단위 건물단이 보이세요, 여러분? 뭐냐면, 여기, 기, 이 길에 사람 다니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지를 색깔별로 나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빨간색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여기에 사람들한테 이동하면서 보여주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죠? 이동하면서 와이어 먹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장사잘되는 얘기겠죠. 반대로요. 여기 이런 파란색 길이죠. 파란색 길 이런 데다가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데다가 창업하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사람이 안 다니니까. <웃음> 그죠? 반대로 이런 데는 뭘 해야 되 배달업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를 어, 이렇게 체크해 볼 수도 있어요. 기, 기능이 많아요. 여러분. 상권정보시스템이 없는 기능도 많고 보여주는 기능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초창기 때 상권정보시스템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가 나왔을 때는 이게 너무 더 좋은 거예요. 너무 더 좋았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많이 업데이트를 했어요. 상권정보시스템이 그것이 많이 바뀌어있는 상태 상권정보시스템이.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됐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여기 지역 상권별 현황도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검색해서 리스트로 그냥 데이터가 나오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클릭해가지고 수치 보는 게에 수치. 그냥 수치 보는 거니까 시간 될때 천천히 보셔도 돼요. 시간 될 때. 그리고 상권 동향 있죠. 동향. 동향에서 보면 여러분 어 일단 두개다 볼까요? 시간이 두개다볼시간되겠는 상권 변화 시각화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색깔이 나오죠, 색깔. 보이세요? 이 색깔이 뭐냐면, 이 색깔이 뭐냐면, 어, 더 이상, 이 상, 이, 사, 이 상권에서는, 자, 제가 잠깐 볼게요. 내려서, 음, 여기는 너무 상, 상가들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여기는 상가가 들어가기 어렵다는얘기예요 그 상권이 활성화되기가. 반대로, 오렌지색은 상가가 엄청 활성화됐다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없어, 더안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다이나믹은 지금 성장이 성장이 지금 엄청 빠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확장은 지금 폐업하는 숫자보다 더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그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 색깔별로. 색깔별로. 그 지역마다 색깔별로 어떤 상황인지 구분해 놓은 다이나믹이데 지금 사강대 쪽이 있죠? 보이세요, 이렇게? 홍대. 이쪽이 지금 다이나믹하다고 되네요, 그죠? 예. 그리고 더 상세한 설명을 알고 싶으시면 그냥 얘를 클릭해 보면 클릭. 얘를 클릭하면 그냥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요.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세요? 네. 쭉 나오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는 방법이요. 한꺼 동향은 그렇고요. 동향은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동향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지. 이걸 캡쳐해서 고객한테 주고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되는 양이고 고객한테 주면서 해야 되는 거는 데이터 스튜디오의 데이터 스튜디오. 보이세요? 이 데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샘플들이 나오는데요. 자 분기별 서초구 서초사동, 대분류 업종 평균 영업기간 나오네. 그죠? 그죠? 이걸 클릭해 들어가 볼게요. 자, 클릭하면 이 그래프를 볼수 있죠? 분기별로 쭉 보니까 이해 되시겠어요? 보니까 서비스업은 한 41% 그죠? 어, 41% 정도 살아남고 소매업은 어 37% 정도 그죠? 그리고 외식업은 34% 정도가 3도가 살아남다라는 거죠. 영업 기간이 이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어, 데이터를 어떻게 보시냐면 요렇게도볼수 있고 이렇게도 볼수 있고 요렇게도볼수 있고 여러 가지도 볼수 있어요, 여러분. 클릭만 하면은 어떤 그래프 형식으로든 여러분들 이볼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그럼 잠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나는 지금 서초 사동이 아니고 역삼동 보고 싶은 역삼동. 이해되시겠어요? 이,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데이터를 그러면 여기 그래퍼 검색에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보이세요? 여기에 역삼동 영업기관 이렇게 검색하면은요. 봤으면 좋겠지만 짧게 적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역삼 1동, 2동 해서 나와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클릭하면 돼. 네, 클릭하면 이렇게 역삼동이 나와 아, 이렇게. 이해 됐나요? 어렵지 않죠? 데이터 보는 방식은 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권동향 들어 데이터 스튜디오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 보고 이해되시겠어요? 뭐 한산임대료를 알고싶어요 아니면 신생기업 생존율을 알고싶어요 들어간 다음에 여기는 은평구 잖아요 그럼 나는 강남구 알고싶으면 강남구 뭐라고요? 생존율 검사금 나온다고 여러분 개념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어 창업 신호등부터 해서 상권 동향까지 했는데 서울 상권 검색은 안 했어요 여러분 서울 상권 검색은 서울 상권 검색은 서울시 전체 상황을 분석하는 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쓰면 되는 거고 실제로는 뭐뭐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 정보 분석 어, 내 정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줄것 분석하는 거예요 이, 이해되셨죠? 어,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요거 가지고 하시는데 어 여기 점포 이력에서 선택 업종 클릭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업종만 그 동그라미 안에 얼마 있는지 다 보여준다. 이해됐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들도 쭉 천천히 읽어서 보시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어려웠던 게 뭐라고요? 요거 매출 분석할 때 보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버튼 누르는 거. 이건 몰라서 못하다는 얘기죠.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았지만 어, 짧은 시간 안에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 상권문서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